아침부터 일어나서 화장하고 이제 고데기 할 거예요 지금 메시지요? 여 8시 38분 1 0시까지 박람회 가 오다이바로 박람회 가야 돼서 <웃음> 저 들겠는들 나도 보고 싶은 건물이 있어 높은 건물이 짱 많아 날씨도 좋은 것 같아. 체크아웃하러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체크아웃했고 <목소리도> 이제 짐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짐은 이제 한 30km 될것 같고요 이럴바 에는 제가 캐리어를 가져오는 게 나왔죠 몇 타임 이리5 이제 집 맡겼고, 좀 빈손으로 1층 가서 지하철 네, 네, 지하 철체를 응. 살아봤어요. 네. 주쿠역으로 가야 돼요. 에? <웃음> 너무 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로 가야 돼요. 신주쿠역으로 가서 응. 도쿄 황남회로 가겠습니다. 바다 보면 길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아까 왔던데가 여기니까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뭔가 다한승하고 있는 것같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안전해요. <웃음> 근데 지하철은 거의 1분도 안 돼서 바로바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아 이제 환승하러 가는 길입니다 JR라인에서 음. 뭐 단가 있도록? <웃음> 링카이 라인 JR라인에서 링카이 라인으로 갈아타는 걸주문 음. 여기 되게 넓다 국제 도시장역 도착했습니다 10분이나 걸어야 안돼요 앞에 가시는 분들 따라가면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카페에 가시는 분들이 다여성분들다라고 아, 박람회로 <웃음> 가시는 것이에요 네,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웃음> 다들 트렁크로 가시는 거 보니까 많이, 많이 사서 대회 참여하시는 분들 아닐까요? 볼 수도 다 대회 있 일본 대도 가능하긴 한데 한국에서 대회 한번 밖에 안 나가봤는데 무슨 대회 나전 아, 내일 아트 부분이야. 아트. 아, 아트 부분? 네. 근데 부분 되게 많죠. 아프리스 카 카트, 뭐 셀스 카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아트 부분을 살수 있죠. 일0 2부 도쿄대 정남에 베리가 들어가서 내일 아침도 구경도 하고 한국과 뭐가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쁜 물건 있으면 사와서 하울도 할 예정이에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치즈 목걸이도 달고 잠시만 좀더 와서 손쪽 홀좀더 가보시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너무 커서 잘랐었는데. 예쁜가? 샘플같이도 있다. 여기도 그런 거 한다. 간판하게 해서 보석네일같이? 역시 일본은 통갤이 많군요. 보이스들. <웃음> <도우스즈>. 그럼 또겁다 <웃음> 도쿄내일로 와봤는데 느낀 점은 사람이 진짜 엄청 엄청 많다는 거고 그리고 부스당 그 인기 있는 부스는 계산하는데 1시간은 진짜 기다려야 돼요 그게 근데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진짜 30분은 기본이고 한시간 이상도 기다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줄 선다고 계속 서 있으니까 발이 퉁퉁 부으면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편한 신발은 꼭 신고 와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백스코에 비해서도 코엑스, 코엑스 맞나? 코엑스랑 세텍. 세택. 응, 세텍에 비해서도 진짜 더 세텍보다 더 커요. 근데 이번이 도쿄박람회가 맞아. 이번에 도쿄박람회가 지금 이... 내년에 2020년에 여기서 올림픽을, 응, 올림픽을 한다고 해서 줄인 거래요. 줄인 건데도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그저 작년에는 얼마나 컸을지 그걸 다돌 수가 있을지 저도 솔직히 다못둔거 같거든요. 그리고 카드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어서 웬만하면 그냥 현금 준비해 주시는 게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오, 오늘 산 제품들은 하울로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근데 진짜 진짜 너무 나 아, 이제 포기했어. 나는... 나는... 일본 못 살겠어요. 운동화 있으면 살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발 자르고 싶어고그 꿀팁 알려주세요. <웃음> 여러분, 충격을 조금 덜하면 돼. 이렇게 무릎을 잘 피고, 살짝, 살짝, 이렇게. <웃음> 리듬을 잘면서. <웃음> 그러면 발바닥에 충격이 조금 들어가서 괜찮아. 근데 민망할 수 있으니까 뒤를 살짝 돌아보면서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걸어요. 팔도 허버러벌. 응, 팔도. 팔을 이렇게 해야 팔에 힘이 가서 발에 힘도좀 들어간다니까. 지고 이게 여기라고요? 안쪽길로 걸었어야 됐는데요? 안쪽길로 걸어야 됐는거야? 진짜?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얘가 바깥쪽이니까 나는 그건줄 알았지 여긴 안쪽이 있다. 따로 있는 말이야 큰일 났는데 나못 가는데? 너으면안 돼? 나 이거 만졌대요? <웃음> 아니 여기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우린 못 들어가는데 아또 너무 많이 걸어왔는 거예요 동남아 근데 진짜 예쁘다 여기서 만나 지금 호 도착해서 바로 짐 찾고 거의 3분 만에 나왔죠 3분 만에 택시 타고 신주쿠역으로 가서 이제 공항 한네다 공항 갈 겁니다 오늘당 공항 가서 7시 40분 비행기 타고 도착하면 오후 10시래요 김포공항 10시 공항에서 봐요 아왜 따로 앉아? 어1 9 2 음. 아 진짜? 공주 감독님이랑 자리도 떨어져서 앉고 그러면 나는 휴적 시간 붙이고 나는 풀로 잡니다 이제 비행기 탑니다 이 저기 들어가면 바로 한국이겠죠? 안녕. 응, 한국 도착했어요. 가운데 되게 름 나고 했어가지고 지금 <웃음> 위에 있는데 응. 꺼내기 힘들어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복어 너무 복잡한가? 총총 모았네요. 예. 음. 오 끝났다. 나 이거 칼이 안 <웃음> 나는 이것도 안닦고 아, 감사합니다 <웃음> 잤어? 나 잤다가 깜짝 놀랐어 잤다가? 자다가 깜짝 놀랐어청륙할때 <웃음> 갑자기 우당탕거리 걸렸나? <웃음> 순간 하늘 날다가 <웃음> 수락핸드 <웃음> 어. 나도 똑같은데 진 <웃음> <눈> 너무 똑같아 <웃음> 눈 빡! <방금 방금> <웃음> 나도 <웃음> 왜리 비행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서오실게요예 하이 야 그냥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되겠니? 꼭 그렇게 걸어가야겠니? 갑자이 <웃음> 와요 <웃음> 수놓으시겠다 일단 짐 찾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뷰리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가 도쿄네방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구매한 제품들로 하울을 준비했으니 그럼 이제 도쿄네방 박람회 하울을 시작해볼까요? 제일 먼저 소개할 제품은 짜잔! 생화입니다. 한국에도 생화가 많은데 왜 구입해왔느냐? 꽃잎이 파스텔톤으로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어 아주 유니크한 제품이라 구입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깃털들! 보실 때 너무 커서 아트를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잘라서 사용하면 너무 예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느낌을 받았는데 안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은 보는 순간 매트하고 파셀스러움에 반해버려서 구매했어요. 다가오는 여름에 자개네일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제품들은 참이에요. 일본에서는 대리석이랑 자개네일이 유행이더라고요. 거기에 올리는 참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구매했습니다. 살때 아무런 설명과 정보 없이 구입한 브러쉬인데요. 아크릴처럼 단단한 브러쉬 모가 독특해요. 질감을 살릴 때 사용하면 되게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해보았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제품의 사용 후기는 제가 추후에 직접 사용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